파도에 있는 신부 파스리장이에요 여기는 신기하게 7개호를 두바퀴 어, 또는 세바퀴 이렇게 도는 코스인데요 평일에는 세바퀴를 도는 요금이 15,000원 그리고 주말은 2만원이라는 요금에 굉장히 싸게 이용할 을수 있는 그런 파스리장입니다 여면 어떨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올라도에 있는 신부 포스리 골프 연습장이에요대한민 음, 제일 쌀게 창피한데 뭐넣으지 좋네 가 심지에 이가 어 여기 나름 관리가 잘 되어보여 오! 티박스 상당히 크네요 자 신부파3 1번 일본홀. 홀오 1번 홀부터 거리가 길어요 1번 홀 140m네? 오 좋다 페어웨이 좀 보이시죠? 상당히 넓고요 어 중간중간에 어, 좀 잔디가 패인 곳이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일단 1 4 0입니다 여성분들 뭐 유틸 페어웨이도 우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양 옆으로 어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게 없어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클럽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사는 많이 없어요. 자, 1번홀 그린. 자, 그린 상태. 그린이 경사가 좀 있네. 그러 경사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린상태는 예뭐 드릴 말씀이 좀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나름 안전망이랑 이런 거를 좀잘 해놓으셨네. 지금이 비시즌이라서 그린이나 잔디나 좋은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나. 정교도 아니고 파스리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홀은 80m네. 이번 홀 80m고, 이번 홀도 경사 별로 없습니다. 티박스에서만 봤을 때 내리막 경사가 살짝 있어 보이고요. 회오에 상당히 넓어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장애물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어요 이번 홀은 피칭 이상 사용 금지래요 자동차 파손주의? 웬 자동차? 아! 저쪽 뒤에가 주차장이라서 저 그림 뒤쪽이 주차장이라서 혹시라도 거리 이렇게 크게 클럽을 크게 잡아서 오버가 되면 자동차 파손하면 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잔데 그래도 컴퓨터 포근해요 풀이 좀 길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린 상태는 2번을 또 비슷합니다 3번을 거리는 120m 여기는 긴 거리가 그래도 좀 있네 책 박스 역시나 좀 큽니다 매트가 조금 있네 호스는 역시나 넓어요 여기는 페어웨이가 태평양이네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 날씨가 날 되게 포근하고 따뜻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 한 번을 또 경사는 많이 없어요 그린 주변만 조금 언덕이 좀 있어서 어프로치 하실 때이 오르막 어프로치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120m라서 여성분들은 그래도 아연 연습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럽에 제한을 두는 거는 없는 것같아 자. 4번을 80m 이는티박스가 진짜 크네 4번을, 오, 4번을도 되게 넓어요. 앞쪽에, 이, 나무들로 약간, 이런 패널티를 주신 것 같고, 그림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주변에는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앞쪽으로는, 해저드 위험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80인데,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내리막을 포함해도, 다 포함을 해도 80, 그냥 다 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넓어요. 이거는 3층 그 거에요 딱그 긴거리가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방 이렇게 페어요상 살짝 있는 거 같아요 그린이 다안 응. 그 응. 보이고 그때만 살짝 안 보이고 문화받아 내리목 간다가 살짝 있는 응. 그런 거 같아요 어요 그래서 있으면 긴거리가 많아서 참 좋은데요 계곡처럼 응. 그. 뭐가 흐르는 계류지점이 있어서 어,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와서, 그린 근처 와서 보니까 언덕이 좀 있네, 경사가. 자, 그린 상태는 역시나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여기도 경사는 별로 없고, 힙박스만 좀 오르막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리막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정사는 살짝 오르막이에요 그기평지로 보셔도 무난하고 어, 그린, 세어웨이 너 멋있습니다 잔디 컨디션은 그냥 소스입니다 지금 새 시즌이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린 상태도 살짝 아쉽긴 한데 그린과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가격이 착하고 그리고 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는 자 드디어 마지막 뿌이에요7번홀 120m 여기는 1 2 0이 많은 것 같아 1 2 0이 상당히 많고 자 코스는 여기도 진짜 지금 여기는 양전이 있거든요 음, 보시면 이거 진짜 넓다는 거 아시고요 여기 걸어가시는 두 분만 보셔도 양 사이드로 되게 넓죠 공간이 그리고 양옆으로 막 뭐가 있어서 공치가 무서운 곳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이게 나무들이 있지만 멀리 보시면 굶치기가 무서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도 넓고 여유있어서 옆으로 나가도 사고 사고라던가 그런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좋아요 여기는 7호를 세각투를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금이 되게 쌀 뿐더러 그 요금에 7개의 호를 2바퀴, 3바퀴씩 원하는 대로 돌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왜 이런 종류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뚜껑도 음. 음, 뭐 그리는 스피드가 괜찮아 음. 여기는 이렇게 그린이 조금 아쉬운 대신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연습그린이 있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음, 연습그린에 이렇게 보시면 이용객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린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에 오셔서 여기 연습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는 가격에 이렇게 많은 홀을 7개 홀을 세바퀴니까 21번이잖아요. 21개의 홀을 돌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거리들이 각 홀마다 거리가 굉장히 다 길어요. 그러니까 120m짜리 홀이 되게 많고 최대 거리는 140m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40m 홀로 시작을 하고 제일 짧았던 거리가 80m니까 두개의 홀을 빼고는 다 100m가 넘는 그런 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이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왜냐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다 평지인 코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잔대깍촌하고 그린 컨디션은 안 하시고 오시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성비 그리고 코스, 페어웨이 상당히 넓다는 거 그리고 거리가 되게 길어서 이것밖에 좋다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는 파스 지입니다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니 거기서? 야뭐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똥 먹는 거 아니야? 어제 똥 먹어? 아니야, 제 똥이야. 똥이야? 응. 똥게가보 야너 그렇게 똥 먹으면 안돼